띠로는 또 직장에서 이직이 되신다든지 재물이라든지 꾸준하다고 봐요. 어, 어디서 몸이 안 좋았던 부분이 솟아올라서 상문이 들어온다 해요. 내 네, 상문도 상문이지만 다른 사람 상갓집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성남 오보살입니다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에 띠로 부는 운세 알려드릴게요. 좋은 띠로는 토끼띠, 돼지띠, 뱀띠 일러 드릴 거예요. 어 토끼띠는 어, 이동수나 변동수, 또 직장에서 이직이 되신다든지 옮겨 가셨는데 안 좋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도 어 그게 전화이복이 돼서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다 아, 돼지띠로 보겠습니다. 돼지띠는 천복 타고났다 그러죠. 그래서 이제 막혔던 금전이라든지 또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보셨던 일이라든지 요번 셋째 주에는 그것이 풀릴 운으로 보이고요. 걱정, 근심하셨던 일이 해결되는 운세다라고 일러드리고 싶어요. 또 뱀띠죠. 삼재예요삼재는 들었다고 해도 독삼재로볼수 있고요. 직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재물복은 삼재라고 해도 꾸준하다고 봐요. 하시던 일을 계속 추진을 하시거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까요. 좋은 인연들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다음에 안 좋은 띠 말씀해 드릴게요. 소띠, 짓띠, 범띠로 나눠봤는데요. 소띠로는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사고수라든지 또 건강수 어 조금 힘들 거다 그렇게 일러져요. 그래서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시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셔야 될것 같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쥐띠에는 어 우선 건강수도 건강수지만은 어 집안에 상문이 들어온다 해요 내 어, 네, 상문도 상문이지만 다른 사람 상갓집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 이렇게 질병이 찾아 드실 수 있습니다 어, 어디서 몸이 안 좋았던 부분이 솟아올라서 질병 수가 찾아 드시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죠? 코로나 많이 조심하시고요 또 범띠로 둘러보셨을 때에 하시던 일이 어, 계획했던 일에서 멈춘다라는 소리를 해요. 그래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셨다든지 또 무슨 계약을 하시려고 하셨다든지 그런 일은 셋째 주에는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 좋은띠 나쁜띠 일러드렸는데요. 돌아오는 한주즐겁게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